아, 지난번에 천만원 치자고 여러분 백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네, 네, 이번에도 백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 페스티벌 도장 B도장 가봐야 되겠죠 마요의 B도장 어, 깨기가 들어가겠습니다 A도장을 어, 못 깼습니다 못 깼고 하여튼 적절한 그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 오늘 B도장 들어가보도록 하죠 어, 얼티밋 형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메인 매치는 이렇게 될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더투 어, 더투 에스카노르 형님도 기다리고 있고 라인업도 좀 조정을 해봤습니다 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장비는 미적용입니다 자 페스티벌 조장 B 도장깨기 들어갑니다 이번에 라인업 조금 수정해 가지고 여엘이 나왔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엘을 가지려는 그 남자 어, 스토리 라인이 딱 나오거든요 지금 넌 내꺼야 막 이렇게 막 하고 있고요 여엘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하면서. 어? 네, 여일이 패가 좀잘안 떴네. 자, 마엘 입장에서는 지금 여일을 납치하기 아주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이거, 어, 너무 센데? 힘없이 잡혀갈 것 같은데? 어, 큰일 났다. 야, 멜리아너이 여자친구 지금 큰일 났어. 저 스토커가 니네 여자친구 잡아가려고 하는데. 과크당. 꽝. 와, 뭐 38만. 이 야, 2만은. 이상하게 엘리 때릴 때만 되면 더세게 때리더라 어? 어. 자 그렇게 해서 남자친구가 놀래가 뛰어 나왔어요 그 옛날 부부사기단 여엘과 로멜 그죠? 어, 지금 로멜이 깜짝...어머? 야 이거 패를어머나 지난번 우리 페스티벌 조상 A에서는 엘리 납치를 실패했거든요? 근데와 이번에는 꼭 내가 납치하겠어! 뭐, 어? 야 어? 로, 로로로로로멜아 로, 로, 로, 이번에 야말로 끝내 버리겠어. 이번에 야말로 끝내 버리겠어. 1600 나오고 있고요. 니 이마 이러다 여자친구 뺏기겠다. 여자친구. 어? 어 뽕. 야 이거. 자, 그렇게 해서 선맬디 나와 있습니다. 선맬 모습으로까지 나와 가지고 막아 보려고 하는데요. 와이거 마엘이 이번에 패를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계속 올라 탁크닥 치는데 17,000 밖에 안 나오고요. 이거는 여자친구 뺏긴 <웃음> <뺀> 것 같은데? <웃음> 아니야, 이게네. 자, 우리 마엘이 에스타로사의 그때 느낌이 아니에요. 이때는 되게 천사일 때거든. 천사 마엘이라서, 어, 아... 엘리를 돌려줍니다. 우리 훈훈하게 이제 스토리 훈훈하게 가보자. 이거 너무 험악해져, 스토리가. 그래서 우리 마엘이, 어? 내가? 내가 여자친구를? 아니야. 난 그냥. 스파링을 좀 과하게 했을 뿐이지 뉴드 친구를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야. 선매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매리 아좀 안심을 한것 같고요. 바크당, 서 퐁. 선매를 안심해도 되는 거 맞을까? 미치겠다니까. 저 그렇게서 해 등장한 그 다음 결투는요. 오로라, 베스타가 나오게 됩니다. 갑자기 막 자기 자신과 막 싸우는 거야. 엘리는 막. 이제 납치하려고 막 <웃음> 이렇게 하는 쪽과 아니야 그건 옳지 않은 행동이라네 나는 4대 천사 마엘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돌려주겠네 와 천사의 그 마음이 더 강하네 에르 막크리이 나쁜 마음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이성 단이기가 나가게 되겠고요 아니야 엘리를 내가 가지겠어 난 악마의 마음에 굴복할 수없다 나는, 사대천사, 마엘, 빡, 와, 와. 열린 결말에서 이제 내가, 형, 이거, 어? 형, 에스타 성대모사 왜 잘해? 요 괜찮았어? 어쨌든, 열린 결말, 이제, 결말, 매, 매, 매듭 지어줬다. 선한 사람이었네. 선한 사람이고, 엘리자베스를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보내줬다. 어. 그렇게 스토리는 흘러서, 멀린의 숨겨진 계획을 마주하게 되는데, 자이 정도까지 만 하고 어. 자 어쨌든 멀린과 붙게 되는데 삼성 삼 삼성, 서로 삼성이 떴어요 근데 이게 단 이게 삼성 와 이게 우와 92,000원을 뽑으면서 겁나 세게 때렸습니다 근데 일단 삼성기가 또 우선돼서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더블 임팩트 쑥쏘팍파파파파 하면서 15,000 딜이 나왔지만 소멸이 걸렸다는 거아 어, 그럼 어 소멸이 걸면서 패멀로나 공을 받았어요 어? 이거 모른다 모릅니다. 왜냐면, 페멀 루나 맷집이 대단해졌거든요 맷집 좋고, 재생력 좋고, 막 이래가지고. 자, 원소 4개 추가에다가, 그죠? 4개 추가 맞나? 우 와! 와, 이거 못견디푸는데 아니, 일단, 페멀 루나 맷집이 좋았고요 그리고 페멀 루나는 소멸로 상대의 피사기를 견제했고, 자기는 피사기를 빨리 만들었다. 패는 서로 사기쳤거든요. 그 페멀 로나가 맞짱 쪽은 아닌 것 같다가도, 한 번씩 마, 맞짱 겁나 잘해. 그지? 타고난 맷집과 타고난 궁 능력, 궁이 겁나 세거든. 애매하게 생게는니 겁나 세가지고 좀 잘할 때가 많았습니다. 야, 이거 스토리가 깨지는데 내가 상상한 스토리는 이렇게 패머리 저, 멀린이 저, 그래가지고 더원, 아니 더투 형님이 갑자기 화가 나주고 누가 멀린 씨를 때렸나요? 이러면서 뛰어나와야 되는데 이번 스토리를 한번 아, 아, 아, 만들어볼게. 스토리를. 자, 자, 자, 자. 멀린 누나가 이기긴 이겼는데 그센거 맞아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났어. 멀린 누나 그 예쁜 얼굴에 스크래치 나가지고 도원 형님이 어디서 도원아유 <웃음> 어디서 내 사랑하는 멀린 씨의 얼굴에 스크래치를 냈나요? 어, 스크래치 나한테 한번 내보시죠 네, 내지지 않고 있구요 어야도투 형님이 지금 패가 페이가... 슉5 9 0 0 0 찍어보고 있고요 이봐봐 이게 모른다니까 이게 자 지금 마엘이 아니 도원씨 손셔유의 힘을 내가 빌려주고 그랬는데 나한테 지금 이럴 거야? 이러면서 도투씨 죽었어야지 선샤인의 힘은 내꺼라고 하는데 와 잠깐만 더투 형님이 당신이 그걸 결정했다지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합니다 솔직히 선샤인의 힘을 쓰는 간지는 내가 더 나지 않나요? 그, 솔직히 간지는 더원 형님 쓸 때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간지는 이런 겁니다 우와. 야 이거는 더원으로 불러드려야 될것 같은데 더투 아니야 더원 형님이야 미칩뿟다니까? 자, 오늘의 메인 매치. 자, 얼티민 형님이 나왔습니다. 예, 얼티민 형님의 투급을 넘을 설 때는 지금 없고요 마엘씨, 그냥 제가 좀 쓰겠습니다. 이 선샤인의 힘. 제가 좀쓰겠다고요뿍뿍뿍뿍뿍뿍 와, 이거 뭐고, 이거? 뽕! 와, 야, 야, 야, 이거 뭔데? 야, 영상 길이 안 나오게 지금. 야, 채팅창 다 개폭발하네. 채팅창 크크크크크 날라나가. 야, 마엘아. 선샤인의 힘은 이 형님 쓸때더 멋있는 것 같다. 솔직히. 애니 때도 그랬어. 애니 때 이제 저, 어, 마일이 선샤인의 힘쟁방 칼날 들고 막 했는데 안 멋있더라고. 너 진짜 그, 그때 안 멋있었어. 야, 선샤인의 힘은 원조라는데 개간지 하겠네. 한번 보자. 이랬는데, 선샤인 간지는 이거예요. 에? 라운드 2, 라운드 3 가볼게요. 자, 일 라운드 2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3판 2선승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형님 너무 패사기 치지 마시고요. 요정도 할게요. 요정도. 정도? 가볍게. 이건 어떤가? 툭툭툭툭툭. 어? 죽으면 안 돼. 와, 8만 9천. 2성 8만 9천. 나오고 있고요. 자, 같은 이성입니다패가 비슷하게 떴어요. 좋죠? 이러면. 선샤인, 이렇게도 쓴다고요 5만 8천. 선샤인은 더원형이 더잘 쓰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어떤가? 이렇게 써보는 건 어떤가? 다만, 이제, 우리 얼티민 형님 선샷 쓰는 방법이 좀 아쉬웠던 거는 인간의 육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본인의 몸이 이제 타버릴 수 있다는 거. 요거 하나가 아쉽지. 어, 사실, 간지랑 어, 폭발적인 힘을 끌어올리는 거는 우리 에스카 이님이더잘 끌어, 와 먹고 이거. 이건 어떤가?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 어, 죽, 죽으면 안 돼. 죽지 마. 봐봐. 차라리. 오케이. 좋아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대사해볼게. 음, 음. 에스카노르시의 선샤인의 힘은 천사의 힘으로 하는 걸로 하죠 천사의 힘 선샤인 보여드리죠 뻥 했는데 자안 죽어 안 죽는 거지 오? 어라 어떻게 된 거지 저에게는 아직 기회가 아닌가? 있습니다 어야 잠깐만 야, 못 죽일 수도 있겠다 어 삼성 야 삼성 야! <웃음> 자 이게 스토리지 스토리 봐봐 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일이 에스카노르 씨, 선샤인의 힘을 그렇게 쓰면 당신의 몸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오늘. 에스카님 마지막으로 제 몸이 타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동료들과 이 세상을 위하는 나의 마음이 나의 몸을 태울지라도 꽈꽉꽉꽉꽈꽈꽈꽈 꽉꽉꽉! 이렇게 하세요. <웃음> 세상에 씨와 마엘님 놀라셨나요? 역시 카카카카크크크크 그, 그, 그, 간지 덜덜 한끗 차이긴 했어 한끗 차이 와 지렸다 어. 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오케이